A1셀부터 H1셀까지 범위 설정해 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굴림체를 하겠습니다. 굴림체 적어주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크기는 20을 하겠습니다. 행높이 30은 왼쪽에 숫자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높이에서 30을 적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A14셀부터 C14셀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G14셀부터 H14셀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A3셀부터 H3셀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상단의 스타일에서 자세히를 누르시고 강조색 4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A3셀부터 H14셀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 주겠습니다. G14 셀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에서 대각선을 선택해서 X자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확인 D4부터 E14 셀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권이라는 글자를 붙여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샵 콤마 샵샵 영이 천 단위 구분 기호죠 그리고 뒤에 권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G4셀부터 G13셀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D에 위를 붙여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 형식에서 0을 쓰시고 위를 써도 정답입니다. 그리고 0 대신에 샵을 쓰고 위를 쓰셔도 정답입니다. 그리고 샵 대신에 지표준을 쓰시고 위를 써도 정답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모두 정답입니다. 지표준, 샵, 영 모두 됩니다. 확인. 지표준, 샵, 영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 12세를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을 클릭하겠습니다. 글자를 지워주시고 인기 상품을 적어주겠습니다. 마우스를 테두리선에 가져다 대면 흰색 화살표가 나옵니다. 안쪽이면 I자 모양이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하시면 안됩니다. 흰색 화살표가 나올 때 마우스 오른쪽 메모서식 맞춤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빈셀을 클릭했을 때 메모가 사라지기 때문에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제 빈셀을 클릭해도 메모가 사라지지 않죠 학과가 비서학과이고 총점이 95점 이상인 고급 필터를 사용하겠습니다 학과를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총점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떨어져 있는 셀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죠. 컨트롤 C, A23 셀을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 비서학과를 클릭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겠습니다. 비서학과 이고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줄에 총점의 조건을 적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95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직접 적으셔도 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똑같습니다. 시험에서는 시간도 부족하고 오타가 나면 결과가 틀려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복사 붙여넣기 하는 습관이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테두리 선이 있든 없든 채점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테두리 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단의 표에 아무 셀이나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고급을 클릭해 주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목록 범위는 맞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범위 설정된 부분이 보이죠. 조건범위 A23부터 B24까지 범위 설정해 주시고 복사 위치는 a 2 7셀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비서학과이면서 총점이 95점 이상인 자료만 추출이 됩니다. 계약건수가 120 이상이고 계약 총액이 전체 계약총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우수사원,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쓰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계약건수가 120 이상인 조건을 적어 보겠습니다. 비고를 클릭해 주시고 는, 계약건수를 클릭해 주시고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를 해주시고 120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동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끌어주시면 120 이상이면 true가 되고 120 이상이 아니면 false가 됩니다. 계약건수가 120 이상이고 라고 했기 때문에 AND 함수를 쓰시면 되죠. AND를 적어주시고 가로를 여시면 됩니다. logical one은 첫 번째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은 이미 완성이 됐고 콤마 계약총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총액을 찍어주시고 계약총액이 전체 계약총액의 중앙값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라고 적어주시고 중앙값은 미디언으로 구하죠. m이 미디언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전체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이제 정답이 구해져서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 때마다 이 전체 범위가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F4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 주시면 미디언의 빨간색 가로를 닫은 거죠 엔드의 까만색 가로가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를 다시 닫아 주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건수가 120 이상 and의 콤마가 이고라는 뜻이죠. 계약건수가 120 이상이고 계약총액이 전체 계약총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라는 수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엔터를 쳐주시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true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false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제 더블클릭해서 수식이 완성됐기 때문에 if를 쓰겠습니다. 로지컬 테스트가 true, false를 구하는 수식이죠. and 함수로 이미 수식이 완성됐기 때문에 맨 뒤에 콤마만 찍어주겠습니다. value if true 값이 참이면 쌍따옴표 우수사원 쌍따옴표 콤마 그렇지 않으면 쌍따옴표 연속 두 번을 눌러서 공백을 만들겠습니다 가로를 닫아 주겠습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시면 됩니다 기준일과 입사일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연차와 나이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연차를 표시하겠습니다 기준일의 연도 빼기 입사일자의 연도입니다. 기준일에서 연도만 추출하려면 이어 함수를 쓰면 되죠. y2 더블 클릭해 주시고 기준일을 클릭하겠습니다. 가로를 닫으시면 2020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죠. 다시 빼기 입사일자의 연도도 똑같죠. y2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입사일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2020 빼기 2010이니까 8이라는 값이 구해지겠죠. 엔터 이제 연차가 구해졌는데 연차 뒤에 연차라는 글자를 붙일 겁니다. 함수 뒤에 글자를 붙일 때는 엔드 연산자를 써야 됩니다. 엔드 연산자 쌍따옴표, 연차 쌍따옴표 그러면 8년차가 되겠죠 그리고 가로도 열어야 되죠 그러면 다시 더블클릭해서 연차에 가로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엔터치면 가로가 열렸죠 이제 여기에 기준일 연도에서 1900 더하기 주민등록 앞자리 두 자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글자와 함수나 수식을 붙일 때는 n 드 연산자를 써야 됩니다. n 드 연산자 기준일의 연도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2열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일을 찍어주시고 가로를 닫으면 2022 여기에 오겠죠. 그 다음 빼기 가로 열어주시고 1900 더하기 주민등록번호의 앞 두자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왼쪽부터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left 함수를 쓰겠습니다. 텍스트는 주민등록번호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수식 때문에 클릭이 안되면 위의 셀을 클릭하시고 키보드의 방향키 아래를 누르시면 됩니다. 콤마 넘차쓰는 글자수인데 두글자기 때문에 2를 적으시면 되죠 그리고 가로를 닫으면 l 프트 t 에 빨간색 가로를 닫았죠 이제 수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까만색 가로를 닫아 주겠습니다 이제 엔터를 치시면 8년차 나이는 28살이 구해졌는데 마지막에 가로 닫는 게 없죠 더블클릭해서 엔드 연산자 쌍따옴표 가로 닫고 쌍따옴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샵 밸류라는 오류가 났죠 밸류 값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파란색이 K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가 기준일이어야 되는데 한 칸씩 내려와서 잘못된 거죠 ESC키를 눌러주시고 수식에서 K1을 F4를 눌러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면적과 실기의 평균이 90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IF 함수가 없고 hlookup과 average 함수만 쓰라고 했죠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평균이 옆으로 적혀 있고 평가가 옆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럴 때 hlookup을 쓰는 거죠 여기에 합격 불합격 대기가 있기 때문에 average 함수로 면접과 실기의 평균을 구해서 그 점수가 90 이상이면 합격 70 이상이면 대기 나머지는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는 AVERAGE AV 더블 클릭해 주시고 면적과 실기를 범위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평균이 구해집니다 이제 이 평균을 이용해서 90이면 합격 79면 대기, 65면 불합격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더블 클릭해서 h 루거을 적어 주겠습니다. 루거 밸류는 찾는 값인데 평균을 이용해서 이 표에서 찾을 거죠. 그래서 에버리지로 구해졌기 때문에 콤마 찍어 주시고 90이라는 점수를 아래 표에서 찾을 거기 때문에 표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범위를 씌울 때 평균부터 씌워도 되고 0부터 씌워도 됩니다. 이제 F4로 고정을 해야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내릴 때 표의 범위가 아래로 이동하지 않죠. 그 다음 콤마. low index num은 가져올 행의 숫자를 말합니다 1을 적으면 90이라는 값을 가져오고 2를 적으면 합격이라는 값을 가져옵니다 저희는 합격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2를 적겠습니다 콤마 이제 점수를 보시면 79점이 있는데 79점이어도 대기라는 정확한 값을 가져오려면 정확히 일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일치를 하시면 0, 70, 90만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고 나머지 값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9도 가져오려면 유사일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대기와 불합격이 정확하게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는 D맥스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범위 씌우면 됩니다. 대리전부터 판매금액의 끝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콤마 필드는 값을 가져올 필드를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 단가를 클릭하면 단가의 최고 값을 가져오고 출고 수량을 클릭하면 출고 수량의 최대 값을 구하게 됩니다. 문제에서 판매금액의 최고 판매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금액을 찍으시면 되죠. 콤마 조건은 대리점이 상공상사기 때문에 대리점부터 상공상사까지 씌우시면 됩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를 치면 상공상사의 최대값은 16만 8 6 30원이 되죠 종로상사가 17만 4천원으로 더 높지만 종로상사는 상공상사가 아니기 때문에 16만 8 6 30원이 맞죠 이제 빼기 디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표전체 범위를 씌우시고 콤마 최소값은 판매금액의 최소값을 구하기 때문에 판매금액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표의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이기 때문에 숫자 4라고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시간도 부족하고 숫자를 세다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금액을 클릭하는 게더 좋은 습관입니다. 콤마 조건은 대리점이 상공상사인 거죠. 가로 닫고 엔터를 치시면 차액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이 가정용인 전기요금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sumif로 전기요금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네, sumif r a n 는 조건의 범위를 말합니다. 가정용의 전기요금 합계로 구하기 때문에 가정용인지 아닌지 알면 되죠 그래서 구분의 범위를 씌워 주시면 됩니다 콤마 조건은 가정용이면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 가정용을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가정용이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콤마 썸레인지는 합계를 구할 범위죠 전기요금의 합계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범위를 씌워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전기요금의 범위의 높이와 구분의 범위의 높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가정용의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00단위까지 표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800원 은 표시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라운드 다운 맨뒤에 콤마 찍어 주시고 1000 단위까지 표시하면 1 10 100총 3자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100의 자리가 표시되지 않게 됩니다 시나리오 문제를 풀 때는 이름 정의부터 해 주셔야 됩니다 B14 셀을 클릭해 주시고 상여율로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엔터 쳐 주시면 되죠 G4 셀을 클릭하시고 강수연 엔터 G7 셀을 클릭하시고 김경수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G10 셀을 클릭해 주시고 김지연 이름 정의가 끝났기 때문에 상단에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가상 분석을 클릭하겠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를 누르시고 시나리오 이름은 상여율 인상을 적어주시고 변경 셀은 상여율 B14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B14셀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상여율이 25%로 변경될 거기 때문에 15를 25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여율 인하를 적어주시고 B14셀이 맞죠? 확인. 15%를 5%로 변경하겠습니다. 더 이상 시나리오 추가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요약을 클릭해 주시고 시나리오 요약에서 결과 셀은 강수연, 김경수, 김지연 세개죠 기존의 값은 틀리트로 지워주시고 강수연 컨트롤키 누르시고 김경수, 김지연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석작업 1시트 바로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목표값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e 15셀을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데이터 탭에서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수식 셀은 2 15셀을 그대로 두시면 되죠 찾는 값은 2만원을 하겠습니다 광고비가 몇 프로가 되어야 되는지 목표값 찾기를 하라고 했죠 값을 바꿀 셀을 광고비를 하겠습니다 H11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9%가 얼마로 바뀌면 2만원이 되는지 계산이 됩니다. 확인. 그럼 9%가 6%로 변경이 되면 2만원이 되는 거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실 때는 표 바깥에 아무 셀이나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매크로 이름은 구성비로 해주겠습니다 확인 구성비에는 출하금액 나누기 출하금액에 합계를 해주겠습니다 합계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합계를 클릭해 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내릴 때 합계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F4로 고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엔터 치시고 아래로 드래그 해 주시면 정확하게 구성비가 구해졌죠 이제 구성비를 구했기 때문에 기록 중지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4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에 Alt키를 눌러서 G3셀부터 H4셀까지 드래그해 주시고 마우스를 먼저 손을 넣으시고 Alt키를 나중에 놓겠습니다. 구성비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글자를 클릭해주시고 구성비를 적어주겠습니다. 이제 구성비의 값을 지우시고 아무 셀이나 클릭하고 구성비를 클릭했을 때 값이 구해지면 정답입니다. 블럭 설정은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값이 하나만 선택되어 있든 블럭이 설정되어 있든 상관없습니다. 표 바깥쪽 아무 셀이나 클릭하시고 상단에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 색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A3셀부터 E3셀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상단에 홈탭에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을 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개발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해주시고 상단에 삽입에서 도형, 기본 도형의 빈면을 선택하겠습니다. 키보드에 Alt키를 누르시고 G6셀부터 H7셀까지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버튼을 먼저 넣으시고 Alt 키를 나중에 떼겠습니다. 채우기 색을 적어주시고 상단의 홈 탭에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채우기 색을 선택해주시고 확인 범위를 설정하시고. 채우기 색을 없음을 해 주겠습니다 아무 셀이나 클릭하시고 채우기 색을 클릭했을 때 정확하게 노란색이 채워지면 정답입니다 각 계열의 강서, 강동, 강북 요소를 데이터 범위에서 제거하라고 했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면 값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강서, 강동, 강북을 제거하려면 체크만 없애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차트 제목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를 선택해 주시고 제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범례는 아래쪽으로 하겠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서범례 아래쪽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묶은 세로막대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세로축의 최소값을 0, 최대값을 60, 주단위를 2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축의 값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단위의 기본값을 2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최대값은 그대로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닦기 이제 지시 사항에는 없는데 그림을 보시면 테두리가 동그랗게 모서리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림과 같이 차트를 수정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클릭해서 차트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고 둥근 모서리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창을 닫고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시사항을 모두 작업했고 그림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끝내시면 됩니다.